you mm -hmm. 드립니다. 오늘은 MBTI 시즌2 궁합이야기죠. ENTP 유형입니다. 참고로 시즌2의 순서는 이전에 유형 소개했던 그 순서 그대로 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혹시 내 유형은 언제쯤 나올까? 이게 궁금하시다면 이전 영상의 순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NTP 유형은 제 유형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저한테는 익숙한 유형입니다. 물론 제가 ENTP 유형을 대표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사실 저는 전형적인 ENTP는 아니라고 봐야죠. ENTP는 애니어그램 7번이나 8번 유형이 많은데 저는 9번 유형이거든요. 정확하게는 9 w 8입니다이 ENTP 유형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지난 소개 영상을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ENTP와 타유형 간의 관계, 궁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ISTJ 편에서 한 것처럼 16가지 유형 전체를 하나하나 다 보는게 아니라 두가지 큰 줄기로 보는거예요 나와 비슷하거나 가까운 유형들 그리고 나와 다르거나 먼 유형들 이렇게 크게 구분해서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설명에서 제외되는 관계들도 있는데 좀더 쉽고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는 관계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전에도 말씀드린 거지만 인간 관계는 공식 같은 게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 하는 정도로 생각하시고 재미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와 비슷하거나 가까운 유형들입니다. 일단 나와 똑같은 ENTP가 있을 거고요. 다음에는 알파벳 한 글자씩만 다른 유형들을 보는 거예요. INTP ESTP, ENFP, ENTJ가 됩니다. 이렇게 다섯 유형이 나오죠. 먼저 똑같은 ENTP 유형끼리의 관계예요. 자, 이 관계는요, 아주 불꽃 튀는 관계예요. 주기 잘 맞을 때는 완벽하게 서로를 이해하면서도 완전히 열려있는, 한마디로 속이 시원해지는 그런 관계고요. 안 맞을 때는 아주 격렬하게 충돌할 수도 있는 관계입니다. 이럴 땐 남들이 보기에 좀 심한 말을 주고받기도 해요. 제삼자가 보기엔 아주 안볼 것처럼 부딪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그러다가 좀 지나면 언제 그랬냐 싶게 다시 화개한 관계로 돌아가기도 하죠. 하지만 이렇게 충돌하는 건 주로 둘다 어릴 때 그런 편이고 사회 경험을 좀 쌓은 ENTP끼리는 그렇게까지 부딪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에 대해서 연민 비슷한 감정을 느끼는 경우도 있죠. 왜냐하면 ENTP는 오해를 많이 받는 유형이거든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같은 ENTP끼리는 그걸 아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바로 아는 겁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니까요. 어쨌든 이 사람들은 같이 있으면 심심할 일은 별로 없죠. 근데 서로 좀 피곤할 수도 있어요 너무 쉬지 않고 떠들어 대다보면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번엔 ENTP, INTP의 관계입니다 이 사람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전에 제가 ENTP와 가장 비슷한 유형은 INTP가 아닐까 한다고 했죠 MBTI 16가지 유형 중에서 가장 호기심이 강한 유형을 꼽으라면 이두 유형이 된다고 했습니다 관심의 방향이 좀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NT 특유의 정신세계를 공유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화할 때 별로 이질감이 들지는 않습니다 확실히 NT들은 다 비슷한 면이 있거든요 ENTP ENTJ도 같은 NT들의 관계죠 SU형이라면 이렇게 다른 건다 똑같은데 끝자리 하나가 다르게 되면 거의 극과 극으로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컨데 ESTP ESTJ는 거의 정반대 느낌이라는 거죠 하지만 N 유형은 이 차이가 그렇게까지 심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들도 인티의 정신세계를 공유하는 사람들이란 거예요. 둘다시야가 넓으면서도 논리와 진실을 중요시하는 면이 있죠. 차이가 있다면 ENTP가 좀더 유연하고 더욱 열린 사고를 하는 반면 EN tj는 결단력과 성취욕이 좀더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배울 점도 많고 얻을 것도 많습니다. 물론 같은 엔티들이라고 해도 갈등이 있죠. ENTP와 INTP는 이와 아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 있고요. 그래서 엔 n t p 은 집에만 있는 i n t 이좀 답답해 보일 수 있고 ENTP은 자꾸 나가자고 하는 e n t 귀찮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ENTP와 ENTJ는 P와 J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 있겠죠. ENTP는 ENTJ의 워커홀릭 같은 면이 피곤하게 느껴질 수 있고 ENTJ는 ENTP를 보면 아는 것만큼 행동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빠진 ENT가 있죠. INTJ입니다. ENTP, INTJ 사이에서는 두 가지 갈등이 다 있는 거죠. E와 I 그리고 P와 J의 차이가 동시에 있는 관계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e n t 끼리는 기본적으로 통하는 게 있어요 왜냐면 이 NT들의 정신세계 자체가 서로 통하는 특성을 갖고 있거든요. N은 개방성과 관련이 있고요. T는 객관성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NT들은 다른 그룹 유형들에 비해 더 개방적이고 객관적인 편입니다. 좀 이상하죠. 오히려 NT들은 자기중심적이고 심지어 이기적인 이미지가 있잖아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자기 생각만 맞다고 우겨대는 것처럼 보일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NT들의 이 다른 면을 언제 할수 있냐면요. 이 사람들이 타인의 주장을 납 특하거나 이해했을 때에요 곧바로 태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아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당신 말이 맞네 이러면서 확 달라지는 거예요 누가 말했건 어떤 방식으로 말했건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중요한 건 형식이 아니라 내용 자체예요 그 내용이 머릿속에 퍼즐로 맞춰지는 순간 갑자기 공손해지는 사람들이 엔티들이라는 거죠 자 이번엔 ENTP, ENFP의 관계입니다 ENFP는 NT가 아니라 NF 그룹에 속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두 유형도 상당히 비슷한 면이 많아요 물론 T와 F의 차이 그래서 ENFP가 ENTP의 직선적인 말투에 기분이 상한다든가 ENTP의 ENFP의 변화무쌍함에 맞추기 어려워한다든가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특성이 서로 닮은 사람들이에요 바로 시야 자체가 넓고 완전히 열려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외부를 향해서 열려있죠 그래서 갈등 소지는 있지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ENTP, ESTP의 관계예요. 이번엔 NT와 SP의 관계인데요. 얼핏 보면 비슷한 점도 아주 많습니다. 둘다 생키이면서도 장난기가 다분한 스타일이죠. 재미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도 공통점이고요. 근데 좀더 알게 되면 상당히 달라요. 제가 n t p 신입 때 고생한다는 얘기 많이 했잖아요. 엣티비 역시 조직 생활에 잘 맞는 타입은 아니지만 n t 비처럼 트러블을 일으키는 경우는 좀 덜한 편이에요. 일단 엣티비는 회사 시스템이 이에 이 크게 관심이 없어요. 자기랑 직접 관련이 없다면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오해 같은 걸 받지는 않고요. 게다가 엔티브는 눈치가 엄청 빠른 사람이라고 했죠. 상대의 의도를 귀신같이 알아채곤 합니다. 그래서 의외로 손해볼 짓을 별로 안 해요. 이 e 엔티브도 눈치가 빠른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데 그건 주로 자신이 관심있는 주제로 대화하거나 토론할 때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때 엔티브는 다양한 의견을 동시에 읽어내고 전체 맥락을 짚고 핵심을 바로 파악하는 그런 있습니다. 하지만 티팁은 토론 따위엔 거의 흥미가 없죠. 이렇게 N팁과 티팁은 각자 강점을 갖고 있는 영역이 다릅니다. 그래서 한 팀이 되면 서로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관계가 될수 있어요. 어쨌든 스타일 자체는 상당히 비슷한 유형들입니다. 자 여기까지 비슷하거나 가까운 관계였고요. 이번엔 다르거나 먼 관계로 가보겠습니다. 이 관계는 주로 이성관계와 관련된다고 했죠 대부분의 인간관계는 유유상종이지만 이성관계만큼은 예외적으로 정반대의 관계도 꽤 많다고 했습니다 일단 지난번처럼 첫 글자와 끝 글자가 바뀌는 거죠 entp는 ep 유형입니다. 그래서 IJ 유형을 보는 거예요. INTJ, ISTJ, INFJ, ISFJ입니다.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먼저 ENTP, INTJ의 관계입니다. INTJ는 아까 나왔죠? NT 유형 얘기할 때 잠깐 나왔는데 여기서 또 나옵니다. 한마디로 가깝고도 먼 관계라는 거예요. 같은 NT 유형이면서 동시에 정반대 IJ 유형이라는 겁니다. 사실 ENTP 입장에서는 INTJ가 NT 그룹 중에서는 가장 이질적인 유형이죠. E와 I의 차이 P와 J의 차이가 동시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갈등이 될 수도 있지만 다른 시각에서 보면 오히려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될 수도 있어요. 아까 n t 과 n t i 가 서로에게서 배우거나 얻을 게 많은 관계라고 했잖아요. n t 과 n t 제도 그럴 수 있어요. n t p 은 n t j 의 정확성과 완벽주의를 통해 그리고 n t 제는 n t 의 실험정신과 오픈마인드를 통해 서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e n t p ISTJ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지난 ISTJ 편에서 나왔죠? 한번더 e NTP의 시각을 중심으로 이 관계를 볼게요. 일단 직장에서 만났다면 가까워지기가 어렵다고 했죠. 가까워졌다고 해도 어느 순간 멀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사적으로는 좀더 편한 관계가 될수 있지만 이때도 역시 e NTP 자기 스타일대로만 하다보면 관계가 유지되기 어렵다고 봐요. e NTP 입장에서 e TJ를 이해하려면 평소 의식하지 않던 자신의 말이나 행동을 돌아봐야 합니다. 세밀하고 정확하게 봐요. 그게 바로 ISTJ가 보는 방식이거든요 이두 유형은 상대를 이해하기 위해 많이 노력해야지만 하 일단 서로를 신뢰하게 되면 아주 잘 맞는 관계가 될 수도 있어요 무엇보다 서로의 약점을 확실히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커플이 될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유형 남았죠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ENTP INFJ의 관계에요 자이 관계가 매우 특이한 점은요 둘만 있지만 둘만 있는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거대한 세계가 이두 유형의 만남에 의해 창조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볼게요. 일단은 NT와 NF가 만났다는 거예요. 이 만남이 처음은 아니죠. 아까 ENTP와 ENFP가 만났을 때도 NT와 NF였어요. 그렇죠. T와 F의 차이. 그래서 갈등이 생길 수는 있지만 그게 개이치 않는 편이다. 왜? N이 공통이잖아요. 둘다 아주 큰 세계를 보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차이가 그렇게까지 중요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런데 INFJ로 가면 이 세계가 더 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INFJ는 매우 비개인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이전에 INFJ 소개 영상에서 i n f 는 가까운 사람에게서도 악을 보고 먼 사람에게서도 선을 본다고 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서 선악을 보는 거죠.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서도 그두 가지를 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외롭다고 했죠. 그런데 오히려 바로 그런 특성 때문에 모든 사람과 친구가 될수 있다고 했습니다. ENTP 역시 그런 면이 있는 거예요. 이 n t 는 오로지 호기심 하나로 세상을 돌아다니는 사람입니다이 사람은 선악 같은 것도 별 관심이 없고요. 내 편, 네편 이런 개념 자체가 별로 없죠. 그래서 NTP 역시 모든 사람과 친구가 될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물론 모든 사람의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IFJ도 예수가 될 수도 있지만 히틀러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앤팁과 인프제는 각자의 이유는 다르지만 세상 모든 사람과 친구가 될수 있는 마인드를 가졌다는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두 사람이 만나면 왠지 모르게 아주 거대한 커뮤니티에 속해 있는 느낌이 들수 있습니다. 한국인끼리 만나거나 미국인끼리 만나는 게 아니라 세계인끼리 만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ENTP, ISFJ의 관계입니다. 자, 이 관계는 요 INFJ와의 관계와는 완전히 달라요. 오히려 전혀 반대쪽입니다. ENTP, INFJ가 아주 거대한 세계를 바라보는 만남이라면 이 관계는 지극히 작은 세계가 뿌리를 내리는 만남이라고 할수 있어요. 제가 뿌리를 내린다고 했는데 이건 철저히 entp의 시각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isfj의 시각에서는 오히려 가지를 뻗거나 잎을 틔우는 만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까 entp가 호기심 하나로 세상을 돌아다니는 사람이라고 했죠 이 사람은 뿌리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에도 정착하지 않고 자신의 관심이 이끄는 대로 움직입니다. 삶을 하나의 여행이라고 하죠. 이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유형이 바로 ENTP입니다. ENTP면 무조건 여행을 좋아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원래 자기가 있던 곳에서 가장 멀리 떠나온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현실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그런 사람 중에 ENTP가 많습니다. 기존 체제에 반항적이면서 새로운 걸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여행이라면 언젠가는 끝나는 거잖아요. 여행이 끝나면 어디로 갑니까? 집으로 가죠. 그런데 어떤 여행자는 돌아갈 곳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멀리 와버려서... 아까 ENTP는 내편니 내 편의 개념이 별로 없다고 했잖아요. ISFJ는 전혀 아니죠. 이 사람은 인생 최우선 순위가 자기 사람 챙기는 거예요. IFJ는 언제나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최선을 다한다고 했죠. 만약 이두 유형이 서로에게 끌렸다면 그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에게 없는 것을 상대에게서 보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리프제는 엔티브에게서 모든 것을 훌훌 털어버리고 떠나는 자유를 보았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엔티브는 리프제에게서 자신이 떠나왔고 결국 돌아갈 가족의 품을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두 유형은 서로를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모든 면에서 자기와는 너무나 다르거든요. 하지만 이성관계에서는 이 정반대 커플들이 의외로 꽤 많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주로 ENTP 입장을 중심으로 설명드렸는데요. 다음은 FP가 되겠네요. ESFP와 다른 유형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의견이나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